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머리의 헤드레스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셀프 탈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 전에 제가 셀프 탈색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셀프 염색을 하고 물이 지금 이 정도 빠졌어요 그때 셀프 탈색을 했을 당시 한국 기준 18레벨 정도로 뺐었고요 외국 기준으로는 9레벨 정도로 뺐었는데 보시다시피 물이 빠진 상태에서도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인데 오늘은 제가 백에 가까운 색을 빼보려고 해서 좀한번더 탈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에 보다는 뿌리가 많이 자랐죠 요전 탈색 때 제가 탈색을 너무 좀 세게 하는 바람에 뿌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30분도 안 돼서 까마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된 느낌은 좀 없었는데요 특히 요 뒷머리 쪽이 많이 안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그때보다는좀 약하게 가면서 좀 길게 많이 빼보려고 해요 오늘 탈색력은 그때 보여줬던 두 가지이긴 한데 하나는 9레벨까지 없다는 거 하나는 약간 보라색 블리치 약간 색감이 들어간 블리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반 섞어서 들어가고 저번에 너무 강했어 가지고 오늘 6%로 들어가면서 좀 오랫동안 좀 빼볼게요 일단 두피보호를 위해서 바세린 먼저 바르고 하겠습니다 탈색력은 이렇게 1대1로 섞었고요 비율은 약 1대1.5 정도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좀 1대1.5 정도면 발림성이 좋아서 셀프로 바르시는게좀더 좋으실 거예요 보통 살롱에서는 1대1로 많이 하거든요. 도포하는건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세플 타색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. 네, 이 시작은 요 직사각형 라인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. 네, 이 뿌리 부분부터 도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베이스를 바른 다음에 저는 약이 좀 모자라서 한번 더 탔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도포가 끝났고요. 이 상태로 한 40분 있다가 테스트를 하고 감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른 지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백모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많이 밝은 블론드 정도 느낌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. 머리 감아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. 굉장히 밝죠? 지금 빛 때문에 좀 밝아 보이는 경향이 더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. 거의 백모에 가까운 색이 나왔어요. 지금 살짝 노란빛은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토닝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. 이 토닝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두피가 좀 아프기 때문에 머리를 좀 말려 볼게요. 머리를 다 말려봤습니다.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막네요 지금 빛을 좀 막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습니다. 거의 한국 기준으로 거의 20레벨 가깝게 나온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색깔 자체만으로도 거의 백모에 가까운 색깔이 나왔어요.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또 토닝을 할 건데 토닝을 하게 되면 요 약간의 노란기도 좀 죽여주어서 거의 백모 그냥 백모에 가까운 색이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바탕이 이렇게 밝으니 무슨 색을 해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드라이를 한번 해볼게요. 굉장히 밝네요. 사실 저도 20년 미용인생에서 이렇게 밝게 한 적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이렇게 거의 20레벨에 가까운 블론드 색이 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 탈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하고 빨리 균일하게 이렇게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컬러를 하더라도 탈색 베이스가 제대로 빠져 있지 않으면 색깔 자체도 되게 얼룩지거나 이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애쉬그레이나 애쉬 블론드, 실버, 화이트 블론드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가 18레벨 이상 제대로 빠져 있지 않으면 은 색깔이 오렌지빛 노란색이 들면서 결과물 자체도 되게 좋지 않아요 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머리에 노란기를 죽이는 토닝을 좀 해보려고요 제품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웰라의 well T18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이 T18이 베이스가 이렇게 밝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많이 없는 약인데 T18로 제 머리를 백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